네. 세. 제가 또 파주에 있는 여러 코스를 1박 2일 동안 되게 여러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혜원 언니랑 같이 가! 오시죠! 가보자구! 가보자구! 예! 여기부터 이렇게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걸을수 있는데 뒤쪽에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거 철새 장난 아닌데 고라기, 고라기, 아니 진짜! 언니! 언니! 언니! 가아지 가! 아니 고라니다! 고라니까 고라니. 고라니. 날라가야 철저히 날라갈것 같아! 아! 찍어 찍어 찍어. 재미가 진짜 있겠다. 어. 한 마리가 돼 있었는데 어디 어, 네 마리 뭐예요, 쟤네 여기가 총몇 킬로미터 하게. 9 킬로, 10 킬로? 어, 맞아? 어. 9.1 킬로미터인데. 아 이렇게 철책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 새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 철책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걸어서 그 다음 장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보자구. 자, 보자구. 네. 네. 그럼 나는 서울의 집사기 <웃음> 나도 실버 버튼 받고 나는... 사랑 찾고 알람 설정까지도 밥이 어 걸까? 내소망 우리의 소원은 여기 있다고 이루어 달라고 저희 아까 첫 시작이 여기 임진각 관광지에서 시작, 출발을 해서 이제 율곡습지공원으로 갈 거예요 음 설정 여기를 어떻게 해 주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너무 배고파. 아, 많이 지 걸었더니 배고파. 와, 반찬 대박. 음. 근데 아직도 이게 덜 나온 거라네. 음. 아, 푸시고 여기. 반찬 다 맛있어 김이 바로. 가면 끝는다. 자, 개봉 박두두두. 어, 와. 마무리로 수정각까지 주셨어요. 짠. 수정각 좋아요.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야키입니다. 캠프 그리부스 유스호스텔 네. 사용하던 바로 2명의 그 군대역사를 <웃음> 많이 선팔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아 이만큼이나 피해가 아, 있었고 이만큼 우리가 전쟁이 길게 왔구나 이렇게 음. 어,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숫자로 표현해본 섹션이고요. <웃음> 같아요. 것 같아요. 정부 사절에 사인을 해보시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인을 하는 게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음...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 박혜근 입장하겠습니다. 김일성 원수께서는 이것도 오케이 했고 국제연합 사령관 클라크가 했어. 자 대한민국 대표 박해근 <웃음>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 네, 사인을 받았어요. <웃음> 우리도 이제 평화 협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당당 <웃음> 당 이번엔 탄약고로 들어갑니다 안전벨을뽑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이거 <이걸> 딱서도듯테화면으 <웃음> 우리 한번 어. 보여줄까? <웃음> 칼로 바꿨어 <웃음> <웃음> 무기야 <웃음> 돌아산 평화공원 스태프를 찍을 거예요. 짠, 아 저희 오늘 이거 다 채울 거예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얍! 와, 여기 갑자기 색감이 엄청 예쁜 다리가 있어. 음. 아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은지야, 그래서 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네 응 <웃음> W2야 W2 이거 도장 다 찍으면 뭐가 나와요 근데 비밀이래 우리가 <웃음> <웃음> <그림이 웃음> 다 찍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오 오! 오! 여기 또 있다 도장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오! 오. 이렇게 스탬프를 저희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짠 이렇게 오! 어?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야. 언니 이렇게 날아가 보게 우리나라 전쟁에 참 참여하셨던 분들이세요. 네, 참전해주셨던 분들? <웃음> 나라분들. 이런 스탬프 투어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응. 조경과 그리고 전식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 평화와 관련된 응. 그런 코너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보는데 약간 통일을 염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기대돼, 숙소. <웃음> 어, 나,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가볼까? 군대에 오면 이런 느낌이니까. 아,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은 안했 원래 여군을 제가 지원을 했었답니다 진짜? 우와. 근데 20명 뽑는데 제가 26등을 했어요 여러분 아 앞에 6명이나 있었네 근데 6명이 안 빠지는 거야 허? 헐. 드디어 오늘 꿈을 이루네요 꿈을 향하여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두둥 그럼 이제부터 단화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고 단화 까만 쓰기. 안쓰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뭐, 시작하신 겁니까? 저 승무원 시절 단화 까만 썼습니다. 우리 세유재비 님이랑 이제 윤명주 중위로 변신할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예! 짠. 그럼 한복 완료했으니 밥 먹으러 가보십시다. <웃음> 가보실까요? 아, <웃음> 망로실시입니다 지금 단악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저는 단악가의 모수입니다. 계속해서 단악가만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개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승무 시절에 단악가만 썼습니다. 못뻔했습니다. 단악가, 단악가, 단악가. 밥 먹을 때도 감이 생명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먼저 퍼도 되겠습니까? 네. 대비님께서 제가 대리입니다 <웃음> 군대밥 미쳤습니다 비주얼 미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도 있어요 수고하셨어 있어요. 수고하셨 아 너무 힘이 니다 완료 했습니다 군인분들 김내 진경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요구르트 두개 먹으니? <웃음> 저희 여기 야경이 예쁜 곳이 있다 그래서 가봅시다! 가보자고! <웃음> 어 너무 예쁘다 와 언니 이거 봐봐 너무, 미... <웃음> 아, 너무 예뻐 <웃음> 이게 15분 간격으로 영상이 재생이 된대요 <웃음> 우와 와, 진짜 예쁘네, 이거. 와 우와! 와, 이거 진짜 뽀이다 이거. 서주에서는 언니 임진각이 진짜 유명하고 볼거리가 진짜 많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스로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 왔습니다 아 <목소리> 그냥 북한 정권이 납북을 계획을 했더니 음 <목소리> 필요한 인재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납치해서 슬퍼 이고아 진짜 슬픈다 이건 뭐야 음. 와서 보니까 저 영상이랑 설명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파고 나쁜인들의 음. 가족들은 얼마나 더 슬플까 그러니까 이게 저... 저희는 진짜 알수 없는 사실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자세하게 적혀있고 음. 그리고 잘 와닿게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좀 너무 슬퍼, 그지? 음, 좀. 진짜 약간 나쁜 가족들의 그런 마음과 염원을아서 진짜 정성스럽게 음, 만드는 게 느껴져. 언니 그증기기관차 실제 그 네, 멸장 후 네. 연출한 모습이래 개성 남이 아가씨여가지고 개성 가나있어 <웃음> 언니 이거 실제 6.25 때 사용했던 탄약이에요 오탑 있어요! 이게 어, 총탄 자국 와 이게 청탄 자국 그대로 있고 여기 다리 자체가 끊어져 있어 근데 너뭐아니 족불려 보고 있지 <웃음> 진짜 방탈출 <웃음> 게임같아요 어. 여기 다 이렇게 봐봐 CCTV로 어. 다 보고 있고 지금 지뢰였어 보구장 지대에서 실제로 가지고 온 거라고요? 이구장 측에서 키운 건데 <웃음> 실물인데 뇌가 다 제거되어 있어요 와. 구장지보도구이 되긴 하겠다 <웃음> 보내자고, 보내자고. 사랑합니다. 랑합니다 파주 여행 재밌어요 북한을 배경으로 기념파진? 어? 북한이요 <웃음> 룰루룰루 에서요리로 아니 여기 대박!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동작 나 너무 좋아 어. 나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VR VR 기대돼요. 뭐가 있을지 아 언니 이로가 있네, 있네. 와패턴은 이거 다배는거예요 대박 백두산에 왔어요 지리산 <목소리도> 노고가 전남도행 어머나 진짜 잘 되고 사는 것 같아 오와 이게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거래 저 이거 제주도 갔었을 때 해봤는데 언니 이거 우리 그림 그리면 이 동물이 나와 어, 이거 싶다. 해보자 아. HA를 해놔네히 베이베 이거 이거 나냐. 이거 <웃음> 아주 나비를 다 보고 다니셔 생생놀이 구경하고 여기 옆으로 가면 밥 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밥 먹는데 언니 진짜 많다? 응 음. 아, 지금 메뉴가 다 먹고 좋다. 싶어가지고 그치? 오. 오. 오. 약간 미국에 가보신 분들인앤아웃버가 같은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음. 평화곤돌라를 타러 갑니다 와 네, 밑에 아, 이거 크리스탈! 이거 밑에 뚫려! 크리스탈와 우리가 파는 거 크리스탈이에요! 오, 오 밑에 있어. 와 밑에 뚫려있어! 와 다른 세상 가는 <가던> 거 <웃음> 같아! 와. 오, 우와! 이거 와 대박! 저기는 근데 군사시설이 있어서 네. 눈으로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보여 드리고 싶은데 숫자 써 있는 거 절대로 음. 사진을 찍고나 음. 하면 안 됩니다 DMZ 투의 매력은 그런 거 같아 직접 와서 봐야만 네. 그 진가를 진짜 알수 있는 거 같아 우와 저 귀여워. 바람개비로 d m z 라 써있어요 와 어. 아, 음. 예쁘다 DMZ. 지금 여기 제일 전망대에 우리 곤돌라 타고 요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갤러리 그리브스를갈 건가? 평화전망대를 갈 건가? 둘 다! 둘다 갑니다! 갤러리 그리브스 아, 여기가 아, 원래 네. 볼링장이었대요. 아, 진짜? 볼링장을 개조해서 만든 갤러리라고 합니다. 너 볼링 잘 쳐? 잘치죠 아. 대박. 오. 와, 공간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야. 거 진짜 많다. 여기는? 그리고 설악 한 미군 부대였어요. 네. 1953년에 개통해가지고 50년간 있다가 2004년도에 철수했어요. 파주에는 다섯 개의 미군 부대가 있을 때 여기 어때요? 그때 여기가 가장 오래 있다가 두 단계가 아 있다가 이 부대에요. 홍콩이 학도병에요. 이분이 쓴 편지. 네. 어머니께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어아 그니까. 어, 이 말이 너무 슬프. 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했습니다 <웃음> 편지... 어쩌면 제가 불 죽을지도 모릅니다. <웃음>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편지 쓰고 전사하셨대요. 진짜로? 이편지 마지막 편지야. 아 어떡해. 앞에 너무 많은 적들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썼다고 그러니까... 되있었거든 그리고 다시 어머니한테 음. 쓴다고 했는데 못 썼어 마지막으로 아우 은 날에 초장돼 그치 음.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음. 여기가 평화정입니다 평화정딱 그려져 있는 여기 어. 평화정에서 좀 쉬다가 김진강 평화등대에서 사진찍고 음, 평화다리.. 도보다리 건너면 딱이에요 와..헤스밀레 카페가 진짜 커요 저희 원래 여기서 점심 먹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카페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여기 메뉴가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어디갔지? 이거 봐 아, 여러분 메뉴가 비주얼이 대박이에요. 피테를 <웃음> 세워서 치. <웃음> <웃음> 특별 주문한 이. 러플. 이 메뉴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지금. 예온 메뉴. <웃음> 짱이다이 약간 시그니처 같은. 이거 열 시그니처 맛. 이거 미숫가루 맛. 오케이. 이거 뭐 너무 구수한. 어머 너무 맛있어. 그 그다음에 어디 왔게요? DMZ 라운지. 이런 거울 못 지나치지 여기 파주에 여기 DMZ 라운지 왜 왔냐면요 저희가 바로 곧 반지를 만든 거예요 나 여기가 너무 비어있다 누가 끼워주려고 이러는 나도 건가 서로가 채워주자 파주에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코스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왔고요 우와 전부 이게 1인을 위한 준비된 색. 네, 네, 이거 다사용요하셔도 되고 모자라면 저희가 채워드리고요. 오. 네, 어머니께, 어머니께 드릴 엄마 응. 무슨 색 좋아해? 노란색. 어, 노색 어. 응. 흰색으로. 그래? 아, 오케이. 색을다 넣어서 만들었고요 언니는 크리스마스 맞전네아뭘 뭐 어떻게 할까 가운데 이거 꺼져 카말고 어디 봐봐 트리 만드는 중 언니 한개더 만드는데 여기 하나는 아 저는 더 예뻐졌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언니 우리 만들었던 거 이렇게 음. 키트로도 판매하신대 이 스탠드 글루건 아이 포함이고 밑에 보면 네. 우와 또 뭐가 더 있어 이 글루건 도 네. 돼? 이 포함이 얼만줄 알아? 오에서 7만원 이상은 해야 될것 같은데? 3만원 음. 여기 위에 루프탑도 있다고 해요 짠! 짠!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꽃감치 체험이랑 저는 이렇게 막크 만들고 두개 만들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 음. 나아 시간 가좀 불렀어요 눈날 빠지는 줄 이거 데이트하러 와도 좋을 것 같아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서로, 서로 만들어서 어. 끼워주는 거 하주 여행은 어땠어? 아나 솔직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음> 제가 진짜 아나 이렇게까지 재밌게 놀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언니가 막 스토리에서도 이제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코스로 막 짜줬다 이랬는데 <웃음> 저희가 했던 그 DMZ 여행이 20-30대 우리, 우리 MZ세대 변한, MZ세대를 겨냥한 아, 세대 분들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맞아. 아니면 이제 커플 데이트로도 아니면 근데 또 가족여행으로도 너무 아, 좋은 음. 코스를 소개를 해드려서 음. 참고해서 하족여행을 맞아요. 사주가 어. 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또 와서 보시면은 어. 추천합니다. 어, DMZ 시리즈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네. 너무 아쉽지만 저 DMZ 여기 구경하면서 갈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다음에 또올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같이 올 거예요. 홍보에서 지금 사주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생 사진 많이 건지세요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